안녕하세요. 요리 좋아요. 저 지금은 신촌에 있어요. 얼마 전에 저는 처음 짐질반에 가서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짐질반에서는 진짜 친구하고 가족들을 너무 재밌게 놀수 있는 곳이에요. 많은 짐질반에서 롤락시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음식도 팔아요. 심지어 24시간에 짐질반에서 자도 돼요. 지금 내뒤에는 60년 전도한 짐질반에 있고, 오리 같이 보러 갈래요? 와 여기 럭컬 엄청 많네요 저는 122번에 할게요 오 여기는 삼겹살, 목살, 오겹살 오리 같이 발라요 그리고 다른 지게, 사등 같이 있어요 저 지금은 지하 2층에 가서 옷 바꿔야 돼요. 순두부찌개, 시켰어요. 와, 매워. 음, 여기 순두부찌개 진짜 매워. 신라면 2배 정도다. 반타 맛있네. 음, 여기 와서 뭐먹 음, 순지게 음, 뭔가 팝이랑 같이 먹어야 되네. 맛있 이거 수김치? 수금치 음 역시 순대보지게 튼튼하게 먹어야지 튼튼하게 음. 먹었어와저 지금은 파게 여기 왔어 요와 여기 살짝 살짝 하네 아고운 종운, 사람이다. 자, 지금은 내가 어떻게 양모리 만드는 거 가르드릴게. <웃음> 이렇게 세 번씩,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나, 둘 <웃음> 이렇게 왜 안됐어? 왜 이렇게 못생겼어? 뭐 짜잔! 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안 이거, 이거,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이거, 스거 이거, 하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아나거이렇이 전제 이렇게거거이그 다음에는 이거, 폴드 에이 왜이게나 뭐 이런... <웃음> 방금 잘..잘 됐네 잠깐만요 하나 둘아 이렇게 해야돼 이렇게 해야돼 이쪽에 해야돼 됐다 됐다 하고 그다음에는 다른 편에 뜨딱하게 세번 이렇게 뜨딱하게 짜잔. 약간 K 드라마처럼 여주인공 시키도 필요하네 어? 됐어 되는거 아냐? 어? 여기 환토방에 있는데 가볼래요? 와 너무 시원해 와 너무 시원하다 와, 여기 바로 가을 느낌 나왔다 시원해 역시 심지많으시. 식혜 먹어야 돼. 음. 소카마 응. 가는 길. 응. 오 여기 구구마이랑 똑똑 끼울 응. 수 있다. 응. 지금 우리 사전에 가볼게요. 와 미쳤다 여기 너무 예쁘네. 와, 여기, 덩 많아. 고추잔이란 된잔의 통이다. 와, 그 고추잔이란 된잔 냄새 너무 세다. 그래서 여기는 식탄은 자기만 들은 된잔로 쓰네. 어, 이리 와. 가자. <웃음> 그 500원에 두개 써야 돼서 시작할까? 에이 근데 형소왜 안내를? 형왜 없어? 아 이거 시작하아 시작해 <웃음> 으 <웃음> 이거 몇 킬로그램이야? 나는 10킬로그램 해야돼 <웃음> 어. 방금 눈구 쓰는 힘에 다 썼어 <웃음> 여기 여성종용 수면시도 있네 사람 한명도 없어요 <웃음> 여기에서 와, 저 혼자서